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아전 시간에 그 9월 15일 날 1시에 저희 그 미팅을 오픈 하겠다 전격적으로 오픈하겠다는데 한 50명 선착순으로 한다고 제가 고지를 했죠 근데 그때 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또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양에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50명 밖에 한정을 뭐 그건 제가 저는 뭐 500명 이라도 좋고 하는데 그 거기 센터장께서 아주 아주 강경하게 50명으로 해야지 이 줌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린 첫계산잘 모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모든 거다 해가면서 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줌의 성격상 줌으로 했을 때 그렇게 수백 명씩이나 막 수천 명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막스태들만 수십 명이 움직여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는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 한정된 인원 가지고 딱딱 화면 몇개딱 몇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제 책을 많이 읽었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효과를 볼수 있고 또 거기서 그냥 듣고만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해서 어, 자기가 스피치 그동안에 준비된 거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야 효과가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운동과 연관돼서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예, 재판매라는 거를 잡아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는 이건 우리 공공의 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것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댓글 달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 그래서 오늘도 또몇 클릭했습니다 뭐 등등 하서 저한테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그 유력하게 그 선착순에 그 들어갈 확률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로 전화 하시는 분들 그분들 선착순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전화 자주 주시고 저 그렇게 뭐 생각보다 바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제 시간 뺐을까봐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뭐좀 미안해서 전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자랑 안에 이 직급 도전 문화를 갖다가 뿌리채 뽑는 역할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민간, 우리 같은 회원사 업자 중에서는 아주 그냥 끈질기게 그냥 끝까지 해서 전 나중에 어 나중에 10년 뒤가 돼서 뭐아 진짜 그때 마이크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화가 개선되고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뭐 그게 인정이 돼서 요만한 조그만 공로패 하나 받으면은 그게 답니다. 뭐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통권 5천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줌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쇄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가지고 자 회사에서 이제는 그엔가 조정까지 이제는 세세마도 해, 그 전에 뭐 트래킹까지 해 근데 도안 뽑히니까 이제 엔가 조정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겠다. 이럴 때 발맞춰서 그러면 그거를 직급도전은 없어지게 되거나 박멸이 되는 그 시점 되면 그, 그때 그 가서 그러면 대안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땐 늦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럴 그게 없어요 지금도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애터미를 주거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몸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에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책 열심히 읽는 게 기초작업이고 그다음에 아 실전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아 그럼 그 원리도 알아야 되고 아 거기 서 직접 참여해서 아 이러니까 이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나와서 딱 3년 전 3년 전 이맘때 나와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갔다가 많이 했어요. 뭐 동두천 신탄진 뭐 전주 뭐 등등등. 막 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딱중단 하고 나서 재작년, 재작년 6월 13일, 지금으로부터 2년 2개월 전에 아자줌, 글로벌 아자줌 연합을 갖다 연 겁니다. 그때는 세곡센터였어요. 강남 세곡센터로 열어서 6월 13일날 해서 그때 첫날 들어온 사람 중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딱두 명이 있어요. <웃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00명에서 2,500명, 셀 수도 없어요. 쫓아 냈습니다. 왜냐면 카드 빨간물이 많이 들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정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몇십 년간을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그것도 뭐 그때 들어올 때뭐 본부장 총장도 있었습니다. 일게 검증받지도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책장자 출신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이거에 목말랐다는 얘기였죠 근데 들어왔는데 워낙에 그쪽에 쪄 들어갔고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굳이 챙기는 것도 없이 저희가 뭐라고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주 송방이거든요 그러니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착착착착착착 해서 사회자 만들고 스탭들열명 쓰고 막 탁탁탁 해갖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2년 2개월인데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느냐 답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개할 만한 입장이 뭐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왜 그렇게 됐느냐 2년 2개월 전에 6월 13일 날 열었는데 열었는데 그때 2천 몇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입장료 5만 씩 원씩, 5만 원씩이나 받아 갖고 또뭐 민원 들어가고 직급 도전팬 애들이 막막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 갖고 그래 갖고 본사로부터 전화받고 그래서 그것도 철폐하고 그러기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그러니까 뭐 뭐만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막 걸어 가지고 뭐 마이크로 유튜브도 하지 못하게 해라 뭐 마이크로 뭐 자격 정들을 시켜라 뭐 그것도 안 통하니까 뭐 마이크로 죽었네 그러고 뭐베레베 소리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뭐 임페리얼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그 나와 갖고 비비불 운을 하면서 검증받지 않은 사람 듣지도 말고 그 책은 보지도 말고 자기가 뭐라고 그따 소리 해가면서 까지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희는 신념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예, 기도안 나도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대에 의해 갖고 그 와해자 뭐, 뭐 와해작업 뭐 등등등 그냥 너무 그냥 거세게 그래 갖고 저희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영 그렇게서 해 1년 갔다가내 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한 거는 지금부터부터 1년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하도 그냥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나 우리가 왜그 사람들은 그거를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도 지난 얘기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리고 또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나도 빨갱이 물이 많이 들어갔고 그걸 뽑는데 오히려 새로운 사람 잡아서 하는 게 활났지. 그거, 어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분히 제가 일정도만 얘기해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 그 1년 그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서부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하는 분들이 해갖고 개가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룹, 그룹 해갖고 지금 줄줄이서 땅 성공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리더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리더스 천만 원월천대 그리고 한번 받고 또6 개월 또 손가락 빨다가 또이 하는 그런 리더스 말고요 저희는 됐다 그러면 그냥 계속 계속 그냥 그 천만 원 천백만 원 천이백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그렇, 그게 원류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원래 빨, 빨간불이 많이 든 사람들을 갖다 개조를 해가면서 하려니까 그러느라고 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납득 가능한 얘기기 이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 뭐 짜증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원래가 이런 거니까. 그러고 하는 건데 이제, 이제서부터는 인재 이제 완전히 거기 완전히 바뀌어서 성공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분들이 주축을 이뤄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저하고 그 세곡 센터장하고 그 몇몇 시서만 그냥 그, 그 거의 두 사람이 한 거죠 그래갖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뭐저보다도더뭐 스피치 도더 잘하고 강의를 해도 저보다 더 자, 잘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올드 버전 아니에요 아 이분들은 뭐 신버전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알아듣는 것도 틀리고 하는게 틀립니다 나이가 40대 50대 초반 50대 막 대봐야 초반 초중반밖에 안 되고 다 40대가 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러나줘야죠. 어느 의미에서 저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올드버전인 거를 제 스스로 아는데 제가 뭐 한다고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동안에 많은 그거를 거쳐서 아 여기 풍토에 맞게끔 해서 다른 낼 사람 빨리 가려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에 들어오실 때 들어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틀렸다 그때는 책이 막 새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여? 그러고 뭐 원칙이 왜 이게 있어야 돼? 뭐이 정도인데 이제는 1분 스피치 웬만한데 형식상으로도 한데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부분적으로 또 1분 스피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해갖고 개가를 올린 분들 딱 1분 스피치 하는데 그거 완전 그 천재 유태인 천재가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64년 동안 한 번도 아메이가 아, 문 열고 나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생긴 일본 스피치가 지금도 거, 형태가 조금 더안 변하고 거의 똑같이 오고 있어요 액션 파이브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5원칙 5개념도 하나 처음 창립하고 나서 5년 10년 동안에 하나하나씩 아 이런게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태인 거의 유태인 천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동안에 검증도 많이 돼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딱 공식처럼 짝짝짝짝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아자줌 어, 멤버들 지금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어, 지름신이 오른 그런 분들은 직급도전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게 그게 더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그거 그냥 공허하지 않습니까 카드 긁어서 가는 건 누군 못해요 뭐 카드 한도만 있으면 가는 거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 애들만 하더라도 진짜 그, 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그 다, 다큰 어른들이 그, 그거를 갖다 그렇게 맹정을 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세계적인 천재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아인슈타인도 유태인 아닙니까?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아주 명언이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갖다가 기대하는 거는 그건 미친 짓이다. 그건 진짜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그, 그, 100년 전부터 서그 얘기를 갖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됐습니까 이미 졸업한 사람들 상한선 돼서 된 사람들 초창기에 우당탕탕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초, 초창기니까 아무도 모르니까는 먼저 그분들은 충분히 또 공헌한 바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오리탕 집에 이렇게 모이라고 그랬을 때저 같은 사람은 제가 뭐 잘나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오리탕집, 모이라고 그랬는데 오리탕집 거기까지 갔어요. 비전을 딱 알고 갔어. 박한길 회장님의 인품도 알아. 뭐 등등등.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였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 그런 거죠. 못 알아보고 오리탕집 이게 뭔, 뭔 짓이래. 그러고 전, 전 문간에서 어, 느낌이 이상해. 그러고 전버어똑갔을 겁니다. 진짜요. 저는 그때 13년 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저는 능히그 근처에서 바로 지금도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상한선 가서 그래요. 그 방법론이 좀 지금부터 전으로 그냥 그렇게 간 거는 좀그 나중에도 뭐그 공간은 얘기는 하겠지만 은 그거 외에는 그래도 그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해서 가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별로 성공도 못하면서 맨날 하소연으로만 하면서, 그거 추고라고 그리고 제가 수백 명한테 물어봤어요. 뭐 국장급 이상 10년 하신 분들. 들어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그, 그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둘러봐도 그것밖에 없고, 변형된 형태라고 하면 무슨 국장계에만 해갖고 몰려가갖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순 그거에, 그거를 더 뭐저 나름대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밖에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뭘 알아야 뭘해 먹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쳐다 보니까 는 제대로 책이 나오고 제대로 그거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책도 나왔겠다 연습장도 나와서 그 핸드북 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한 거를 갖다 우리 또 기억력이 별로 안좋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또 이렇게 적어서 발표할 때아 그때 그 내가 이렇게 찍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발표 해야지 요약 메모 하는 습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줄줄이 사탕되게, 줄줄이 사탕으로 성공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에, 얼마 전에 그, 저, 회장님도, 회장님이시니까 타임 리치가, 뭐, 회장님이 돈이 없으셔, 뭐가 없으요다 있는데, 시간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임페리얼이고, 여기 로얄이고, 뭐 하는 사람들, 아니, 5천만원 받으면은, 월에 5천만원 받으면, 아, 3천만원 이상만 받아도, 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정도면은. 근데도 맨날 시달리잖아요. 타임 이치 있어요? 없잖아요. 타임, 자유, 시간의 자유가 없어. 이 사람 상담, 저 사람 뭐또 해가지고, 고충 상담 뭐 하면은 해갖고 빚이 얼마예요? 맨날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고, 어? 또 자기가 또 그걸 주동을 했으니, 또 그러고 그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저, 저, 어버치기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근데 시스템 도전은 각자가 다 똑같은 5원칙 5개념대로 했기 때문에 저기 천만원 리더스 그룹에만 들어갔다 그 전에도 그게 가능한데 그냥 막 넉넉 잡아서 리더스 그룹에서만 됐다 거기에만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3리치가 한방에 이루어져요아 천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것도 늘어나는 수입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3대 상속이 되는 연금 수익이에요 그거는 왜 처음부터 기초를 갖다가 5원칙 5개념대로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뛰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폰서를 갖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없, 없어요 없단한 명도 없어요 어 스피치상으로는 그렇게 하죠 뭐팀워이니뭐 재심합력이니 그기하지만내 성공이 가장 기본이지 내 성공이 안되고 남의 성공은 무슨 우리가 여기 무슨 뭐 부처님들도 아니고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는 그 스폰서가 먼저 전달했다는 이유로 그, 그분도 똑같이 이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원 그룹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만약에 그냥 단적으로는 얘기해서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단적으로 해서 난 이제는 웬만큼 나 천만원 이상만 되면 천만원만 되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시스템에 안 나오고 막말로 해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서 안 나오고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고 난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 되면 1050만 원그 다음 달 되면 1100만 원 계속 늘어나는 수입으로 나오게끔 돼 있고 3대가 상속이 되는 그 연금소득이 이미 구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없어 그 그분은 괜히 또 천만 그룹에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아, 완장, 완장 찼다고 그래서 밑에 분들, 그 하위 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왜? 각자가 다 5원칙 오 5개념대로 오 하는데 누가, 누구라고. 아, 그런 사람, 만약에 내가 천만 그룹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기 보니까 는 저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에휴, 너무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뭐, 0만원을 줬대든, 뭐, 0만 원씩을 줬다거나, 뭐, 본급을 줬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되지만. 아, 단십원 정도 안 주면서.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한 줄로 쭉깔아야 됩니다. 뭐, 등등등. 그래서 A4 용지 줄 테니까 요거대로 해갖고 가상계좌에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거 뭐, 이따운 얘기들. 이러면안 돼요. 그러고 아침마다 전화 걸어갖고 재수없이. 뭐, 어 어저께 뭐 했어? 뭐, 이번주는왜피비가이 모양이야? 이따우 소리들. 돌려가면서 얘기하던 어쨌든 의미가 다 그런 거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킬 원칙과 개념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안 지키는 사람 은 어떻게 요 해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그게 어디에서 다 나타나요? 스피치에서 나타납니다. 1분 스피치하고 액션5 스피치에서 개념 없이 얘기하는 분들, 원칙에 어긋나서 얘기하는 분들 딱 얘기하면 나머지 50명이, 50명이 저희가 주로 50명, 6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개념 없는 소리 딱 하면 나머지 59명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부정적인 스피치입니다. 절대 긍정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런, 그런 스피치 하는 건뭡니다그리고 귀신같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집단 사적으로 몇 명이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과 개념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고쳐나가든. 안 그러면 자기가 뭐, 뭐, 딴 데로 가든. 우린 절대로 잡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 자기의 성공을 가는 건데 우리가 강요한다고 그 사람이 성공이, 강요된 성공이 성공입니까? 그래서 성공한 얘가 지구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강요된 성공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원리를 갖다 잘 아시고, 기왕에 우리가 9월 15일 날한번 열고 또 계속 약속은 저랑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번은 약속을 저하고 아주 어렵게 제가 받아낸 거니까 그 성과를 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거기 5 0명뭐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렇게 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연출할 수도 없겠지만 그들 표정만 보고 그분들 스피치 하는 표정 억양 그분들의 얼굴 표정 뭐 등등등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건 진짜구나 진 땡이구나 아니구나 그거 구분 못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연출을 해요?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분들한테 다 영국 대사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와서 있는 그대로 라이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날것이 주는 생생함 그대로 느껴보시고 아, 이게 이러니까 가능하겠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아주 책 제대로 읽어보시고 제대로 진짜 간절한 꿈을 시스템으로 해보겠다는 분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느중이늦중이 그냥 막... 그냥 뭐 이게 좀 되는 것 같고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책도 한두 번도 안 읽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받아주지도 다 않아요 재선에서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했는데 되는 원리는 똑같, 똑같아요 똑같 모든 게 성공의 원리는 똑같아요 햇빛을 받아 갖고 그 돋보기에다가 한 점에 딱 모아가지고 나중에 종이를 이렇게 되면은 종이가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선택을 해서 집중을 시켜갖고 그 한쪽에 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고기가 불이 일어나게끔 하는 게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은 직급도전은그 시스템도 아니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완전 사입이 사기조직입니다. 협작조직이야. 그래도 알아가지고 지들끼리 그 원리는 대충 그 살아온 그걸로 어디 다그 야바우들만 사귀 그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맨날 만나서 몇명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네들 이렇게 해서 동조발언 때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협잡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바람 제비하고 삐끼 때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예비 크라운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어? 꼭 내가 얘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오 그런가 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비 그래 갖고 그냥 혹세무민 사람들은 눈은 멀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따만 빠지다 이고돈 몇천 받네, 뭐, 이따 소리나 그냥 아주 은연 중에 깔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번 저기, 그 그러면 한 1년치 그거 얼마 받은 거, 그거 갖다가 쭉한번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못 내밀 겁니다. 왜? 들쑥날쑥이 아니거든. 직급 갈 때만 나오거든. 나머지 때는 내가 오토판매사급도 안 돼요. 총장이 평균적으로 오토판매사, 오토팀장급만 나오더라도, 어휴. 나는 그래도 한 곱이 넘겼다 이런데요 실제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예 까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직급 도전 얘기하시는 분한테 어, 여기 분 중에서도 댓글 다시는 분들 중이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1년치를 까봐서 1년치 평균이 얼마 나온다. 윤영주 총장인가? 석세스 아카드면서얘기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은 사람 맞고 안 하고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희처럼 시스템을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하는 거딱 하고 자기 나름대로 딱 하고 대대한 소리 듣지도 않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월 2천 정도 나온다고 아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분들은 제대로 나름대로 이게 시스템은 정확히는 몰라도 나름대로 상식적인 논리에서도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10, 10여 년 해가지고 2천만 원씩 나온다그 하면 그것도 성공은 성공이죠. 근데 시스템대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되면은 야,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되면,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 딱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서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돋보기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은 성인이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리대로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리고 여태까지 직급 도전이든 뭐 하든 기본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뭐해뭐이 얼마나 좋은 거 알고 뭐뭐 뭐 등등등 이거 기본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스템만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책책본 사람들 책 팔라고 하는 얘기라고 뭐 생각하셔도 좋고 책을 안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어 벌써 제가 이게 첫 말서부터 끝말까지를 제가 다쓴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인용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으로 다쓴 거기 때문에 벌써 얘기하는 거 보면, 이분 책몇번 읽었다. 어, 읽어도 대충 설거지 하면서 읽었다. 대충 봤다. 그리고 제목만 몇개 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충 본거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몇번 읽었다고 하는 거 같다. 금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사람만 저하고, 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한두 마디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몇 마디만 이렇게 해보면은, 아, 감이 딱 나옵니다. 저도 완전 뭐, 뭐, 뭐, 돗자리 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신 분들만 꼭 해야지 효과 있고 그래야 서로간에 좋은 결과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만 꼭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